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MB 바닥면 닦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닥이 지금 많이 눌러붙어서 좀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한데요. 하얗게 만드는 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정말 많이 눌러붙었거든요. 네, 세수세미로 한번 닦아볼게요. 엄청 세게 밀어야 이제 밀리는. 이렇게 세게 밀지 않고 벗겨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은 베이킹소다랑 물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베이킹소다 3, 물1 정도 해서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음 농도 있잖아요 어,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도포를 해줄게요 네, 골고루 없애고 싶은 부분을 다 골고루 해주시면 되고요. 꼼꼼히 발라주신 다음에 팩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잘안 되니까요. 그래도 좀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다 꼼꼼히 발라봤거든요. 그 다음에. 못 쓰는 비닐이나 랩을 이용해서 위에 씌워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좀더잘 스며들어가지고 괜찮게 되거든요. 잘 스며들어서 청소가 좀더용이해요심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고요. 1 시간 정도 두고요. 많이 안 심하다 하시면은 30분 정도 그 사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30분에서 한, 1 시간 정도. 저는 30분 정도 어, 이렇게 방치해보도록 할게요. 30분 뒤에 만나요. 네, 하실 때는, 어, 고무장갑을 뽑히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은 닦고고요 반은 안 닦은 상태인데요. 좀 많이 달라졌죠? 어, 쇠소 수세미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이런 수세미로, 어, 문질러주시면 되는데, 조금 힘은 가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닦으시면잘 안되고요. 어, 한 손으로 잡고 어, 깨끗하게 닦아볼게요. 다 닦아봤어요. 지금 아까보다 정말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완전 새것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 그래도 꽤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이래서 물로 닦아내주시면 돼요. 베이킹소다랑 물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대로 어, 물로만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로 헹궈내볼게요. 보통 아까랑 너무 많이 다르게 반짝반짝 해졌거든요. 네,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